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단마랑에서 진행하고 있는 머지마니까야 경전강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지마니까야의세 번째 경인 단마다야다숫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공부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경의 세 번째 이 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은 두 개의 독립된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비구 제자들에게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단마의 상속자가 되라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법문입니다. 이어서 사리부다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두 번째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재물의 상속자와 담마의 상속자의 경우를 두 비구스님을 일례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내가 공양을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는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고 할때 배고프고 기운이 없는 두 비구가 왔다고 가정을 하자. 나는 그들에게 내가 남긴 음식을 먹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먹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먹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 없는 곳이나 생물이 없는 물에 뛰어버릴 것이다. 그러자 한 비구는 남은 음식을 먹어 배도 채우고 기운도 차리는가하면 다른 한 비구는 일찍이 내가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단마의 상속자가 되라라고 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비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라 바로 속의 음식은 하나의 재물이다.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허기진 몸이라 하더라도 이 하루를 그렇게 지나면 어떨까라고. 그런 생각을 한 비구는 내가 남긴 음식을 먹지 않고 굶고 허기진 몸으로 하루를 지낼 것이니라. 나는 남은 음식을 먹지 않은 비구가 더 존중되고 칭송받아야 한다고 보느니라. 왜냐하면 음식을 절제한 그 비구는 오랜 세월 욕심을 줄여 바라는 것이 적고 만족할 줄 알며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까다롭지 않아서 부양하기 쉽고 깨어있는 힘으로 열심히 정진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더 이상의 법문 없이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처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사립부다 존자에 의해서 두 번째 법문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의 상속자, 가르침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법문은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을 비구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단마의 상속자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리붓다 존자는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당부한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사치하거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태보함이 없이 철저히 홀로 머무는 수행인 위외과 수행, 즉한 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이붙타 존재하는 비구대중들에게 마음을 오염시키는 16가지의 나쁘고 악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중도의 길이란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아리야 아탄기까마까, 즉 고귀한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을 말합니다. 이러한 팔정도에 의해서 니빠나, 즉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정진에 힘써야 한다 라는 내용의 법문입니다. 오늘은 담마의 상속자가 되라고 한마지막니까야세 번째 경인 담마 다야다 숫다의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